나와 싸운 그 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싸웠을 때 보는 타로예요. 누군가와 다투게 되면 종종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지죠. 그리고 내가 차마 말은 할수 없어도 언제 화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오늘 타로는 그런 상황일 때볼수 있게 제가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왜 나와 싸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속마음은 참 어둡네요. 달 카드가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쩌면 1번분의 상대방의 표정은 지금 이런 얼굴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은 지금 갈피를 잡기 어려운 마음 그리고 상당히 우울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쩌면 왜 싸웠는지 좀 많이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지 조금은 억울해하면서 슬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싸움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많이 상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끙끙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이 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 휴식하고 있는 카드가 있죠 지금 이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장애물을 말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휴식하는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 카드의 뜻은요. 지금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두 분이 화해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과 화해를 하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지쳤다는 이야기로 약간은 현실에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사과를 하러 오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힘들어서 끙끙 앓고 있느라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곧그 사람도 마음을 먹고 화해하러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어떤 소식을 알리는 컵의 기사 카드가 나왔죠. 이 그림에 보이는 기사처럼 금방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분명한 새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은 좀 우울하지만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방해하고 있고 하지만 조만간 돌아온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카드들이 나와서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 신경 쓰이시죠? 이 카드의 의미는 조언 카드예요. 그런데 너무나 무섭게도 타워 카드가 나왔죠. 이 타워 카드가 나온 이유는요 사실은 이 싸움을 좀더 크게 계속해서 한다면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1번 분이 화가 정말 많이 났을지도 몰라요 다시는 용서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이 타로 영상까지 보게 된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좀더 화를 냈다가는 이렇게 달려오는 기사의 모습이 그저 이렇게 현실 도피하는 모습으로 아예 바뀌었어요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분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인지 용서는 좀 안되는데 내가 오래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인지 그래서 잘 고민해보시고요.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화해를 청하러 왔을 때는 그때 이 사람과 함께 갈 것이라면 그회회를 받아주시는 쪽이 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싸움 커지면 안될것 같은 위험이 분명 이 카드에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이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이 사람과 계속할 건지 아니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화가 나서 보지 않을 건지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셔서 1번 분이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방향이든지 우리 1번 분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이번 분의 상대방은 지금 이 싸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 분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그런데 사실 싸운 상대방에게서 참이 카드가 많이 나와요 어쩌면 이 카드의 표정이 그런 상대방의 표정과 닮았기 때문일까요? 사실 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막막하다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양빛이 비치는 밖을 돌아다닐 때는 뭔가 안 보이는 게 없죠. 다잘 보이고 뚜렷하고 내 목표가 어딘지만 안다면 바로 갈수 있고요. 그런데 가로등 하나 없이 이런 달밤에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죠. 앞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불안하고 막막한 바로 그런 상황이 이번 분의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두 분이 화해하는 데의 장애물로 검의 요한 카드가 나왔어요. 어쩌면 상대방은 이번 분을 이번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고 칼 같아서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다, 혹은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본다면 검의 여왕이란 사람은 어떤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보기에 이번 분은 나와 싸웠던 어떤 아픔을 이미 다 극복한 것 같아서 어쩌면 싸운 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린 것 같아서 선뜻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으로 사실 조금 좋은 카드는 아닌데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물론 죽음 카드가 항상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만약 이 타로를 보신 게 어떤 사람과 싸운 뒤 화해를 하고 이 카드를 보신 거라면 그때는 조금 좋은 의미로도 해석이 될것 같아요. 이 싸움이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 싸움을 끝맺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싸우고 화해를 하는 어떤 액션도 없이 지금 이 타로를 보고 계신 거라면 실은 이 카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관계가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관계가 끝났다. 아 싸웠으니 끝났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언 카드로 바로 이 교환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카드의 의미는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도 용서해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2번 분은 이런 검의 여왕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방은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2번 분이 분명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실은 이 관계를 좀더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키인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화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수동적이고 어떤 움직임이 보이진 않고 어쩐지 겁에 질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의 마음속 저울에 곰곰이이 사람과 이번 분의 마음을 달아보세요 이 사람과 더 함께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인지 저는 두 선택 다 이번 분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번 경우에는 이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해오는 확률이 조금 낮은 편이니 화해하고 싶다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번 분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분 기운 내시고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분의 상대방은 싸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화해하자고 할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생각이 많네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면의 지혜가 있고요. 사실은 이 검은색 기둥과 흰색 기둥이 가르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화해하자고 해야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먼저 화해를 하자고 하면 안 되나? 하는 여러 개의 생각들이 있고요. 그런 모습은 바로 이 장애물 카드에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두 개의 양면적인 존재들 그런 것들이 이 카드에서 보이는데 실은 이 여사제는 아주 지혜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질질 끈다기보다는 마음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것이 꼭 억울해서라기보다는 3번분에게좀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두그러뜨리게 할수 있고 더 사과를 잘할 수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곰곰이 고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좋게 발현되면 여사제인데 나쁘게 발현되면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안대를 풀고 나아갈 때가 되었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고민들을 빨리 정리하고 3번분에게 달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만약 3번분의 상대방이 저에게 와서 타로를 봤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고민은 그만하시라고요. 그렇지만 조만간 3만분의 상대방은 화해를 하게 될것 같아요. 보시면 어떤 성공한 상인이 강을 바라보고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 만족스러운 상황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두 개의 기둥 사이에서 한참이나 고민을 하는 어떤 여인이 있지만 다음에는 좀더 나아가려고 하고 먼저 소식을 빨리 알려오진 않더라도 무언가 액션은 취하려고 할 터이니 사실은 이 싸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연락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처럼 혼자 좀 질질 끌면서 고민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하고 혼자서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언 카드는 로 여제 카드가 나왔네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좀더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처럼 보이거든요 3번분은 어쨌든 이 상대방과 싸워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제는 어떤 사람이죠? 분명히 아주 높은 인물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언 카드로 여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좀더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의미로 보여요. 실은 여황제가 누군가를 찾아다니지 않죠.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이 사람의 관심을 끌고 이 사람에게 잘 해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이 여왕제의 태도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연회에서의 여왕제의 모습 이렇게 멋지게 앉아있는 여왕제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지금 3번 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싸움에서 가장 좋을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4번 분의 상대방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분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카드를 보건데 지금 곰곰이 무언가 따지고 있네요. 어쩌면 4번 분의 상대방은 무언가를 좀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일 수도 있겠어요. 감정적으로 보다는 이성적으로 우리 싸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4번 분으로서는 약간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곰곰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중과해를 하기 전두 분의 가장 큰 장애물로는 바로 쓰리오브컵스의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도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을 하면서 약간은 현실도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현실도피를 하는 이유는 아직 과해를 하기는 좀 두려울 수도 있고 생각해봤는데 어떤 좋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떻게 다 가가야 할지 고심하면서 좀 준비하는 중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다툼의 가능성 같은 게 보이는데요. 바로 조언 카드로 나온 이 카드 때문에 그래요. 이 카드는 전면전을 하지 말고 좀 돌아가라, 부드럽게 돌아가는 길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카드거든요. 지금 이건 어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똑딱똑딱 펜타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행동 자체가 조금은 사무적이고 의무적으로 화해를 하는 것처럼 사번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번분이 화가 나서 다시 다투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화해 자체는 이 4번분의 상대방이 먼저 와서 청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조금 다투게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분과 좀더 오래 잘 지내고 싶은 거라면 당장은 그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그냥 좀 넘어가고 후일을 기약하시는 편이 이 관계 자체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요. 어떤 성실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뭐하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사무적으로 다가가지 어디서 배운대로 어디서 들은대로 나에게 그냥 사과의 멘트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실은 정말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열심히 준비해온 결과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온 건 분명 다가오는 싸움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잘 피해라는 이야기거든요. 4번분이 어떤 점에서 속상해 했을지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차갑고 따지는 태도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잘 노는 것 같고 어쩐지 사무적인 그런 태도들이 우리 4번분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므로 좀더잘 지내고 싶다면, 다시 싸우기가 싫다면 이번 일은 화해의 요청이 왔을 때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은 조금 힘든 상황들이 제 눈앞에 보이기는 하네요. 과연 두 분이 화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보시면 매달린 사람이 나왔네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꼭이 사람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외부에서의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직장 내 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관련된 일이든지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5번 분에게 표현하지는 못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 매달린 사람이 종종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요. 내가 뭔가를 너무 하고 싶을 때 어떤 하나는 놓아야 할때 혹은 내가 무언가를 너무 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데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때 나오는데요. 그래서 분명 상대방은 5번 분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말이 있는데 두분 사이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그 사람이 지금 보기에는 좀 속상할 수도 있는 게 친구들도 잘 만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만나고 연말을 정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많은 검들이 꽂혀져 있거든요 실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아픔의 카드죠 저도 이 카드가 나오면 조금 주의하고는 하는데 어떤 두려움과 아픔 그리고 고통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없습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매달린 사람이 있죠. 이 매달린 사람이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의 사정이 해결되기를 우리가 화해하는데 우리 두 사람만의 마음이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좀 다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조언 카드로도 움직이지 않는 어떤 기사의 카드가 나왔는데 분명 이 기사도 5번 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 관계에도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말은 검의 기사와는 다르게 맹렬하게 달리지 않고 정말 멈춰있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5번분이 지금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하지만 기다린다면...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5번분도 5번분의 상대방도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아픔들이 있고 물론 5번분도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화해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관계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미래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으니까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기만을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물론 이 리딩은 다수를 위한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재미로만 들어주시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깝하고 느리다 해도 언젠가는 5번 분의 시기 분명히 오게 될것 같아요.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5번 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어떤 사건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